뭐입니까? 아, 네, 지금. 저 앞에 북한도. 북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축제장도 있고 금지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아지아 지금. 지금. 지 영홍 선수 지금 팀 훈련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오전 팀 훈련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발가락이 다쳐서 어, 팀 훈련을 이렇게 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집 앞에가 여기 통이정만 되어서 이제 명상과 숨쉬기 운동 맑은 공기 마트로 산책하러 왔습니다 오... 이, 훈련법이 상당히 간지가 나시네요 아 이제 이 착잡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런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해야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게좀덜 해집니다 요번에 아, 네. 그럼 뭐 어떤 뭐 전략이나 뭐 무슨 플랜 같은 건 없습니까? 싸움의 뭐 전략이 있을까요? 아 그쵸 아, 아. 잘 때리고 잘 맞히면 누구든 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야차클럽은 예, 예, MMA가 아니죠 네. 예, 예. MMA면 뭐 전략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음. 이거는 단순 파이트쇼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지 않고 죽이자라는 생각으로 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훈 선수 스타일이 거의 사람들 전문가들도 평가하기 싸움에 굉장히 흡사하다고 딱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싸움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엘보를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초등학교 때 짱이신 걸로 알고. 아, <웃음> 네. 짱인데 저, 저 친구들이 저를 별로. 왕따를 시켰어요. 아. 그래서 왕따라, 니까 은은따. 예. 그래서 아, 너무 강해서.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하어 아, 너네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 어? 불법으로 살아 아니야 뭐 국보 이야 바람자들 바람자들 여기 한줄 여기 한줄 준비 1초50 9 8원투가 하나니까 하게 춰야 겠 아 이영훈 선수 여기가 이영훈 선수 일하시는 데죠? 아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체육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는 지금 파주 운정에 있는 AFC 오피셜 짐이라고 여기서 여기가 아마 파주에서 가장 큰 체육관일 거예요 시합도 음. 많이 열고 이제 아마추어 시합도 여기서 매번 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뭐 케이지도 안에 있고 엄청 넓어요 음. 네. 아, 그나저나 영용 선수 아까 병원에서 보니까 아예 의사선생님이 오늘 엑스레이로도 뼈가 세 조각이 났는데 엄지 발가락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발가락 하나 없어도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격투기 선수 중에 한손 없는 격투기 파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죽이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셀자신은 있어서 저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이영훈 선수가 제가 듣기로도 이 시합을 안 빼시는 걸로 좀 유명해요 뭐 그리고 솔직히 부상 없는 선수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쵸,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음. 그냥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훈 선수 지금까지 시합이 뭐 제가 막 듣기로도 거의 다 부상이 다 이시 뜨신 걸로 다 아, 알아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그랬듯이 저도 잔부상은 누구나 다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내고 하는 편입니다 아. 아. 이홍 선수도 뭐 지금 지도자를 뭐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지금 몇 네.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 거 같아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도 사실 했었어요 잠깐 했다가 그때는 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수업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체육관 관장님들도장 관장, 체육관 하느라 뭐 운동 못했다. 저는 그거 다 솔직히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저녁에 일하고 그쵸. 안 그러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음. 자기가 준비를 못했다. 저는 그거 다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저도 똑같이 아침에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옛날 회사 데려다 드리고 운동 가고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또 운동하고. 저는 제가 시간 낼수 있는 틈만 나면은 운동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격투기 선수나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제가 체육관 일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했다. 그건 저는 다 변명이라고 봅니다. 확인. 네. 이용선수가저 체육관 본인 팀도 거의 차로 한2 시간 가셔야 되죠. 네. 네 그렇죠. 체육관 일도 그렇고 제가 그때 전화 통으로 듣기로는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용소서 돈을 많이 버셨지만 원래 막 주말에도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아. 레스토랑에서도 틈 나면. 서빙일 같은 거 오래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안 해본 알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상하차로 친구들이랑 택, 택배 진짜 몇천 몇 개? 웨딩홀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었고 막 아... 뭐 그냥 여, 여,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되게 만족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돈을 받으면서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진짜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물론 그분들도 좋아 간장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도 좋아하는 음. 일이고 이걸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가르치면서 아기들도 가르치고 성인분들도 가르치지만 가르치지만 제가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저도 얻는 게 있다 생각하고 꾸준히 그래도 시합이 끝나고 다음 날도 바로 그냥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진짜 여기 오면 이영훈 선수한테 막한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직접 배웁니다. 네, 저녁에 오시면 은 6시, 7시 저한테 MMA 수업을 직접 배웁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4시부터 8시로 바뀌었습니다. 아 오래 네.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 예, 여기 <웃음> 운정 AFC 오피셜지 여기 4시부터 8시까지 오시면 예, 이영훈 선수한테 이, 이 호랑이 훅을 <웃음> 예, <웃음>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웃음> 자 반대로 나가깝가볍게가깝개가게 가깝게. 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거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 가깝게. 가여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게가깝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가 가깝게. 가가가게가가 아 이거 아, 오! 이거 자, 멋있어 보이는데? 아 아니 아니 모메가 꼬긴 아. 한데 제가 요번에 또문이 좋게 시합을 뛰고 후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블랙컴백 경기 이후에? 네 그래서 음. 그냥 소소하게 한번 제가 소소해 보이지 않는데? 음.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블랙컴백 이후에 아. 많이 벌었다 요뜸 <웃음> 착한 낙지 M.H. 워딩스 이로시가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예. 팀에서는 지금 이 시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팀원들이나 뭐 지도자분들, 아, 사실 저희 팀에도 몇 명이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이쪽을 네, 왜냐면은 솔직히 돈도 많이 받고, 이거는 그냥 프로 경기, MMA 경기보다는 뭐 솔직히 전적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프로시합에 뛸수 있을 때더좀더 더 도움이 되는 격투기 선수한테,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점과 그리고 솔직히 돈 돈이 제가 봤을 땐좀큰것 같습니다. 야채 큰 거예요. 형 무이타이에서 먹어주잖아요, 민준이 형. 이런 느낌이 또 참, 참 처음인데. 맨즈 먹으로 싸우는데 어때요, 마음가짐은 어때요 좀? 긴장되고 그래요? 아뭐 오픈핑거랑 맨즈만 뭐다를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물론, 커팅이 더 나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데뷔한 지가 그럼 얼마나 된 거죠?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경기? 프로는 5일 때 데뷔해가지고, 지금 5년 차. 그때영파거가 지금의 영파거의 가장 큰차이이 일단, 자세, 그, 어렸을 때 싸웠던 자세랑 지금 싸우는 마인드도 다르고 어렸을 때는 너무 이기는 거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절대 지지 말자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기든 지든 일단 제 파이팅 스타일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런 거에 너무 지고 이기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수 있었고 제 스타일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지만 좀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할 거지만 이런 이제는 지고 이기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 그냥 팬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화끈한 경기 화끈하게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재밌게 그런 게제 목표입니다 q 전적이 지금 꽤 보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도가 어떤 거예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단 다니엘 데뷔전, 데뷔전. 데뷔. 이겼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고등학랑때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많은 걸 느꼈고 제 어린 나이에 프로를 데뷔했으니까 그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상대가 특전사 아저씨였죠? 예. 네. 고등학랑때 아, 특전사 네, 소방관이기도 음. 하셨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 더 쌓고 싶은 경력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평생 한 40점까지 만들어보고 싶어요. 40점까지 40전. 네, 은퇴하기 전까지 40점까지 만들어본 게제 진짜 인생 최대 목표. 지든 이기든 40점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 벌써 10점 쌌습니다. 30점 금방 쌓습니다. 영 타이거 별명은 40점까지 가는 거. 거. 네, 뭐 젊은 영도 있지만 제 음. 가운데 성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에는 음. 딱히 음. 아직까지는 아직 닉 변할 마음은 없습니다. <웃음> 데뷔 때 영상하고 다르게 지금은 몸에 꽤 많은 타투를 하셨어요, 이제 아... 혹시 의미가 있는 타투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신한 놈 믿고 믿고 거른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한 거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 걸러지면 좋아... 되는 거죠, 그럼? 안, 좋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영훈 네. 선수 지금 오늘 뭐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나오셨다고 아, 네, 네, 친구들 밥 사주기 위해서 아, 또 왕이면 은 <웃음> 또 친구들한테 밥도 사야지 알겠습니까 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그쵸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형은 도시원하 맛있게 하시고 시원을 뵙겠습니다 아. 네.